누라! 누라!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응. 오늘 준비한 먹방은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건 바로 매콤 크림 닭갈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는 중국 당면도 같이 넣어서 만든 크림 닭갈비입니다. 크. 아, 제가 까르보 불닭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닭갈비도 좋아하고 오늘은 제 취향에 딱 맞는 음식입니다. 크. 맛있겠죠? 여기 밥도 가져왔습니다. 이 밥은 밥다 먹고 소스에 비벼먹을 거예요. 어, 그걸 뭐라 하죠? 그. 외국에 이렇게 소스에 밥 비벼먹는 거. 그. 네, 그거. 어? 자막에 여기 써있을 거예요. 그거요? 예 자, 그럼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썸네일은. 잘 먹겠습니다. 중국 가면 진짜 너무 오랜만에 먹어요. 이거 보세요. 존맛탱, 진짜. 와, 짱 맛있어. 닭갈비. 여러분 이거 한 면에 몇 칼로리인지 아세요? 이거 하나에 300칼로리라 300칼로리 300칼로리를 한 번에 이새 크림이 묻었는데 텃받침 하나 사야 될까봐요 나 너무 잘어려요 진짜 밥 한번 먹고 어? 이 소스에 또 찍어 먹어야지 그래서 이거 발라서 고기 하나 올려가지고 와와 하...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 여기 먹었으니까 중국 당면도 음. 소스 듬뿍 묻혀서 와 이거 진짜 근데 소스 진짜 맛있어요 딱딱 내 취향이야 그러니까 크림이면 느끼할 수 있는데 매콤한 소스를 넣어가지고 매콤 크림 딱내스타 여러분 이거 왜안 먹어요?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진짜 이건 밥이랑 먹으니까 맛있다 밥이랑 안 비벼 먹을 수가 없어요 진짜 와 중국 당면 한번 올리고 밥. 한번 올리고 소스 듬뿍 바른 닭갈비 이렇게 올리고 여러분아 나도 아 이거 어떻게 먹지?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이 닭고기도 진짜 안 밀리고 너무 음, 맛있다 너란 녀석 참 맛있구만 음. 맛있다 맛있어 아 근데 진짜 밥에 비벼 먹는 게 진짜 딱 맛있어요 진짜 끊을 수 없는 이맛 안 묻히고 입술에 안 묻히고 먹어봐야지 아이고 안 되겠네 흘려버렸어. 이게 소스가 덕지덕지 잘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막 넘치네요. 그러면 밥으로 소스를 없애주겠습니다. 이렇게 비벼가지고, 크 맛있겠다. 음! 자 이거 당면은 솔직히 다못 먹을 것 같아서 몇개좀 뺄게요 닭갈는다 먹을 거야 진짜 맛있어요 이거 다 비벼서 먹을 거예요 이거 밥도둑이야 밥도둑 진짜 지금 당면만 지금 2000칼로리 먹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당면은 그만 먹고 고기들을 좀더 많이 먹기 위해 당면은 좀 빼겠습니다 이제 밥에 비벼 먹을 거야 밥에 비벼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게요 그 식당 가면 밥 비벼 주잖아요 이런 거 먹으면 비벼 주는 거 보면 비비고 비비고 이렇게 눌러주고 이게 또 스킬이고 크. 잘 비벼졌죠? 아팔 아파 아이고 자 이제 먹어줄게요 음 맛있어 저 앞으로 먹방할 때 아, 보시면 옷이 진짜 다 더러워졌거든요? 먹방 전용 옷을 사야겠어요 나만 나는 옷이 없어요 지금 Wang. 오늘을 슬슬 배부르네 안녕하세요 밥 먹고 온오늘입니다탄민칭은좀 그런데 뭐라 해야 되냐 밥 먹고 왔습니다 네 너무 맛있었고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음아 어... 그렇습니다 네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도 즐겁고 즐거우셨진 모르겠지만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달라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